제가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통영 이순신 장군배 요트 대회에서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그 요트 대회를 소개하는 인플루언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게 놀다 오려고 합니다 같이 놀아요 여러분 저 통영 왔습니다 여기! 국제 유트대회에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구경을 좀 하다가 가보겠습니다 일단 대회장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웰컴 투 경남 동영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둘째 날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통영 이순신장군배 국제유트대회 가는 날입니다 오늘 가가지고 배 같은 것도 탄다고 하는데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대로 즐겨볼게요 그럼 거기서 봐요 안녕 <목소리> 자 여러분 저는 앞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 마스크를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차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다행히 춥지도 않고 되게 따뜻하고 좋네요. 들어가시면서 안심콜 전화하고 네. 체온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네. 네. 자, 소독하는 것까지 이렇게 마쳤고요. 짜잔. 뭐라 써있냐면 이순신 컵. 그게 는그동안에 국제대회 했었을 때 우승자분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와. 보는 순간, 와, 진짜 멋있는 분들이구나. 바다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저는 같으면 못해요, 일단. <웃음> 일단 저는 멀미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승자분들의 기운들이 딱 남아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입구 쪽에 이렇게 설명들도 쫙 나와있고요 나이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짠!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약간 여기에서 막 원래 사진 하나씩 딱 찍고 이렇게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가지고 입구를 딱 들어서자마자 좀 설렘과 막 긴장감도 느껴지고요 한번 저도 짜자. Right. 여러분 바다예요! 아 진짜 대박! 여기 보이시죠? 아니 제가 근데 그 요트 이런 거를 실제로 본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아 선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지 진짜 좀아참네 화이팅! 화이팅! <웃음> 와, 와 여러분 이 안으로 입장을 했는데요 요트가 진짜 많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요트 처음 봤어요 보이시죠? 바다와 이우트와 너무 환상적이네요 저 통영은 약간 자주 올것 같아요 근데 여기 다 선수분들이 앉아계신 것같요와 여기 선수분들이신가봐요 정말 각국에서 오셨네요 와 대박이다 짠 지금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너무 구명조끼가 예쁜 거 아니에요? 제가 발물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걱정이기는 한데 잘 타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우 네. 우와 네. 아, 놀라. 아 대박. 내저배 탔습니다. 와우와우. 나 배가 대박인데요? 와, 와 진짜. 아, 여기가 풍경 월미도입니다 저희가 오늘 볼 것은 여기 J24 클래스라고 하는 원디자인 같은 종류의 배들을 시합을 하는 경기고요 먼저 들어오는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현재 지금 어제까지 이렇게 저희가 총 6경기를 해서 순위가 좀 뒤죽박죽 치열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마지막 경기가 될것 같은데 과연 어느 팀이 우승할지 네. 와 지금 선수분들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요. 와, 파이팅! 보안 근처 통영 해양경찰서에서 네. 저희 대 안전을 위해서 지금 저렇게 어여에 선들이랑 우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 러시아 팀. 하이, 파이팅! 예. 저희는 지금 봄 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네. 시민분들이 승선 체험은 못하고 아 진짜요? 네, 원래 재작년까지는 버트 무료 승선 체험이랑 검선 체험 헉! 다 같이 콘서트까지 오 진짜요? 네마리스티브를 했었거든요 와,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 진짜 그건 뭐예요? 방향 지지하는 거예요 지금 배가 음. 경기 중에 있거든요 이 코스를 가지를, 가로지릴 것 같아서 제가 안전 사항 이렇게 거예요. 보시면 어 지금. 아, 진짜요? 요 아, 이고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아, 진요 아, 진짜요? 요요 아, 요 아, 네 우승, 우승을 할것 같습니다 우와 야, 소리를 지르다도 놀라지 마세요 소리로 어, 권리를 아. 주장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와, 진짜 신기하다 요트 대회 다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서 이렇게 직관을 했잖아요 생각보다 더 재밌고 더 설레고 그 같이 이렇게 동기화돼서 느껴지다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여러분 저는 지금 케이블카 타러 왔습니다 이 통영에 또 케이블카를 꼭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러 왔습니다 보시면 저 대박이죠 와우! 케이블카 탔습니다. 와우! 오! 오! 와 멋있다! 단풍이 쫙 좋네요. 와! 와! 멋있다. 이 풍경 진짜 멋있네요. 이거는 여기 통영도 루지 유명하잖아요. 그 루지인가 봐요. 바로 옆에 있네. 근데... 아... <ślę> <forestry> 와. 와. 야 아, 뭐야? 아, 뭐지 어떻게 올라야 아, 뭐야? 아, 요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 아, 니에요 선풍 너무 예뻐. 이렇게 섬들이 써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신기하다. 와, 여러분들도 통영 케이블 카타러 먹고 오세요. 되게 좋다. 여러분 저는 지금 새벽식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상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어서 일단 담아볼게요 나이고 뭐고 상관없이 스포츠를 배하는그마음가에 절 받는 긁은 빛의 열정을 표 하나, 둘, 셋네 좋습니다 우리 상금 천만원과 상품권이고 트로피기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출신 네. 시상자분들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상에 함께 주시... 해주신 다시 한번촬영 하고 드디어 끝마치다상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저는 나머지 통영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여러분 저는 지금 통영 디피랑에 왔습니다 여기가 빛으로 이렇게 근데 오자마자 엄청난 빛들이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무도 이렇게 예쁘게 와 지금 이렇게 표도 짠. 왔다 환상의나라 <목소리> 지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와! 너무 신기해. 와, 이게 뭐예요? 뭔일이요 이게 세상에. 위에는 하늘이에요. 대박이구만. 대박이다, 진짜. 저는 지금 이순신 공원에 왔습니다. 여기 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와 너무 좋네요. 보여드릴게요. 딱 올라오면 이렇게 바다가 보여요. 진짜 멋있다. 이순신 장군님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너무 멋있으신데? 짜잔 <웃음> 엄청 크네요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해안 산책로도 있고 와 대박 여러분 귀요이 손님들 등장했습니다 <웃음> 했는데요. 너무 좋네요 왜냐면 저는 제일 좋은 점이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바다 바로 코앞에서 어? 걸을 수 있다는 거가 진짜 대박이에요 오, 꽃들도 너무 예쁘다 여기 조금만 더 돌다가 저는 가보려고 합니다 와 대박이다 안녕